안녕하세요 오늘은 잡동사니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물건의 샘플을 들여왔어요 그런데 샘플 10개 중 8개는 그냥 버려집니다 저희 직원들이 집에 가서 잘 써요 저도 집으로 가져가고요 그 중에서 좀 아까운 물건들이 몇개 있어 가지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마 일반 구독자님들은 아닐 거고요. 캠핑카를 직접 만드는 그 업체라면 관심이 있을 만한 물건도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슈욱. 이거는 샘플로 들여온 게 아니에요. 요새 극장에 못 가가지고 집에서 극장 부지기 내려고 샀어요. 저렴하게 저렴하게 샀는데 깜짝 놀랄 만큼 성능이 좋았어요. 그래서 고민되더라고 요 이거 한번 취급을 해볼까 뭐냐면 빔프로젝터입니다. 가정용 빔프로젝터 요거는 한번 그래서 저희가 공장이랑 컨택을 해서 취급을 해볼 생각이에요. 간단하게 소개 뭐 심플하죠? 더 놀라운 건 여기 한글도 써있어. 한국 업체가 수입을 하려고 했었나봐 근데 한글이 구글 번역기 돌렸나봐요. 주의사항 안 보면 렌즈 이게 무슨 뜻이지? 아 렌즈를 들여다보지 마세요 주의사항입니다 그렇게 적혀있네요 그리고 메뉴도 한글 메뉴가 있어요 옵션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글 번역기 돌린 수준이에요 알아두시고 하나 내려가자 두번째 어떤 물건을 소개해 드릴까요 아 요거 보이시나요 이 제품은 선방용 방수 오디오예요 방수 오디오, 오디오처럼 생겼나? 네. 방수 오디오고, 이건 저희가 왜 샘플로 들어왔냐면, 실제로, 그, 캠핑카나 선박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이 제품을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저희한테 수입 의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수입이 되는 제품인 줄 알았는데, 요거는 정식 수입은 힘든 제품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안에 라디오 기능이 있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걸 취급한다면 아마 중국에서 직접 한국으로 보내는 해외 직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제품은 그 라디오는 빼지 않는 한 인증이 안 나와요. <웃음> 아니면 주파수를 우리나라에 맞춰야 돼요. 우리나라가 라디오를 아무 주파수나 다 들을 수 있으면 안 되나 보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런지는. 짐작 가는게 있긴 해요 어느 나라 방송을 못듣게 그리고 또 부가적인 기능을 보면 은 모드를 한번 볼게요 블루투스가 되네요 한번 어 소리가 들려 바로 연결 시켜놨어 볼륨을 켜볼까 자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고요. 아니면 오디오 잭도 연결이 돼요. 이제 끄자. 소리 나오는 거 확인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제품을 왜 캠핑카에 달아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차에는 오디오가 있지 않나? 그거 쓰면 되잖아. 이거는 왜 달까요? 장점은 차에 매립할 수 있다? 개인이 필요한 물건은 절대로 아니네요. 차 벽에 매립하면 이렇게 보이겠죠. 자. 잡히나요? 그래서 스피커도 최대 기본 두개네개까지 달더라고요. 스피커도 벽에 매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완전 방수가 됩니다. 방수되면 실 외에다가 달면 좋을까? 차, 외벽에다 딱딱 달면. 선거차? 선거차? <웃음> 응, 선거차는 <웃음> 쓸만하겠다 비올때 방수라고 하니까. 뭐 이런 오디오가 있고요. 이것도 간단히 이런 제품이 있다. 이거 저희가 당장은 취급할 건 아니에요, 이 제품을. 왜냐하면 수요가 없을 것 같아. 왜 소개시켜 드리냐면 혹시라도 이런걸 적용해보고 싶은 업체가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다음 타자 이거는 아 이건 참 별거 아닌데 저희가 이만큼까지 만드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이거는 인산철 배터리용 전용 이퀄라이저라고 합니다. 이거 알리익스프레스 보면 팔아요. 가격은 가격이 한 얼마일까? 18,000원 할것 같은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근데 저희는 배송비 포함해서 4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풍리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 어차피 배송비 포함하고 그러면 대략 가격이 여러분들이 직구로 한다면 25,000원 될것 같은데 조사해보진 않았어. 요 25,000원 26,000원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사면 은 제품이 어떻게 오냐면 요거랑 줄이 딱 와요. 전선 그게 끝이에요 근데 요거랑 전선이 있었을 때 불편하더라고요 첫 번째 불편한 게 뭐냐면 일일이 었다가 납땜을 해야 됐어요 납땜 처음에 납땜을 해야 돼요 아 불편하다 고객들이 납땜 못하는 분들도 많다 그래서 우린 어떻게 바꿨냐면 자 보이시죠 JST, JST 단자로 바꿨습니다 꼽혔다 꼽으면 수있게요 그리고 반대쪽에도 고리를 달았어요. 왜냐. 또 고리 단자, 이거 고리. 고객들이, 개인들이 살려고 하면 한 대, 한개두 개씩도 안 팔아요. 한 봉지씩 팔고, 이거 한 다섯 개 쓰겠다고 한 봉지를 사고. 저희 고리를 달았고요. 원래 길이, 원래 줄 길이는 얇고, 한 20cm 정도 돼요. 근데 원래 주는 줄 가지고 작업을 해보니까 작업이 안 돼. 그래서 길이도 60cm로 늘렸습니다이 전선과 이 잭에 저희가 설계변경에 투자한 비용만 꽤 돼요 별것도 아닌데 이거 바꾸는데 다돈 줘가면서 바꿨어요 개발비를 줘가면서 그리고 이 제품은 원래 리튬이온에 최적화돼 있던 제품입니다 그거를 세팅값을 바꿔가지고 인산철에 최적화 시켰고요 뭐리튬이온에잘못 쓰겠네요 인산철 전용이에요 선 길이를 늘렸고 그 다음에 또 설치하다 보니까 이 기판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잖아요 설치할 때 애매해요 이 기판을 어떻게? 아, 실리콘으로 붙이나? 아니면 글루건으로 붙이나? 그래서 진짜 별거 아니지만 요만한 박스를 사가지고 넣어달라고 했어요 공장에서 이 박스 찾는 데만 한한달 걸린 것 같아 별거 아닌데도 그리고 박스에 구멍도 뚫어 달라고 했고요 요런 디테일한 어,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그 뭐죠? 스패너만 있으면 조립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뭐그 비용이라고, 알리익스프레스보다 비싼 건그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 요것은 온도 센서입니다. 이거 샘플로 많이 들어왔어요 이건 테스트용이에요. 실제로 양산 될 때는 이 제품은 저희는 안 씁니다 근데 이제품왜 소개하냐면 저희가 온도 센서를 한선호종 들어왔는데 제일 저렴한데 제일 성능이 좋아요 쓰기도 편하고 설정도 많이 되고 이거 저희 판매할 건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거 취급해 달라는 댓글이 있으면 음 붕붕카 쪽에 부품 쪽 그쪽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요건 굉장히 저렴해요. 몇천원? 몇천원이면 될거예요 온도센서 이쪽이 온도센서겠죠? 써멀 레지스터라고 해요. 요건 온도에 따라 저항값이 바뀌어요. 이런 기판이 있습니다. 오늘은 잡동산이를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다음 잡동산이는 어? 이렇게 되네? 불량 아닌가? 봉투를 뜯었는데 아닌가 불량인가 아닌가 모르겠다 이거를 원래 이런건가 끼우면, 아, 끼우면 되는구나 설치할 때아 이거 그거다 안빠지질아 설치할 때 뚜껑을 열어가지고 나사를 끼우고 뚜껑을 덮나봐요 요거 요것도 왜 들어왔냐 저희 일부 업체에서 캠핑카의 안쪽에 설치하는 등을 한번 구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구해다 주고 남은 샘플이에요. 취급하진 않는데 이런 것도 수요가 있나요? 크기는 한 7cm 되는 것 같아요.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요. LED입니다. 한번 틀어볼까요? 어? 틀어진다. 이런 색깔이구나. 이런 색깔이네요. 한번 아 밝기 조절은 안되나.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보이시죠? 요런게 있는데 이것도 저희 이거는 뭐냐면 취급하겠다는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다 소개시켜 드리는 자리고요 만약에 이걸 꼭 쓰겠다 필요하다 구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안 남기면 얘는 그냥 저기 잡동사니 상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타자 이것도 조명이다 자, 요것도 LED 조명입니다 이거요 이거는 업체에서 구해 달라는 건아니고요 저희가 캠핑카 부품을 구매하는 제휴 업체가 있거든 없, 있어요. 중국에. 그 업체에서 이거 한번 해보라고 보내줬어요. 네. 지금 처음 틀어봅니다. 열기를 볼까요? 오! 오! 오! 아까와 비교가 안 되는데요? 그러게요. 네. 엄청나게 세네요. 소비 전력은 0 6와트니까 한 7와트 정도? 7와트 정도고요. 이건 아까 거는 아 불이 켜지는구나 이랬거든요. 네. 맞아요. 이거는 진짜 밝은데? 이거 이거 뭐지? 이거 하자. 난 밝은 걸 좋아해. 난 집에서도. 불다 껴놓고 사는데 이거 진짜 밝고 소비전력 7와트입니다. 이 정도면 저희 방송 조명급이에요. 대박이다. 몰랐어.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아, 이래서 써, 써보라고 보내준 거구나. 그 업체에서 다 이렇게 추천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거 오늘 처음 틀어봐요. 잡동사니 박스에서 꺼내가지고 아, 그거 줘보세요. 또 잡동사니가 나옵니다. 이 제품은 그 캠핑카 정문 잠금장치라고 해야 되나? 잠금장치에요. 숫자로 설정해 가지고 그리고 열, 열고 닫고 하는 거고요. 어, 여기 열쇠도 있다. 예, 네, 열쇠도 도우락이... 있고요 응? 도어락이에요 어, RV락이라고 적혀있네. 음, RV 전용 락인가봐요. 열쇠로도 열수 있고, 어, 이건, 이건 뭐지? 아, 이렇게 하면 열린다. 요런 제품이에요. 이것도 어떤 업체에서 작년에 한번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보내고, 저희 업체 주문 있을 때는 여유있게 주문해요. 저희도 한번 써보려고. 여유있게 주문하고요. 그래서 가지고 왔던건데 이거 수요가 있나요? 이런거? 딱 보고 아이, 뭐 이거 <웃음> 그래가지 취급을 안해서 이것도 뭐제 감각을 믿는게 아니라 만약에 이거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 여러개 달리면 바로 취급하는거고요 댓글이 없다. 그럼 잡동사니 박스. 아니면 현관에 달래요? <웃음> 이거랑 다 이거 만드는 공장에서 보내준 거예요. 저희가 8채널 터치스크린 스위치는 취급을 하는데요. 네 8채널 한번 줘보세요. 이런 거 취급해요. 한글화 시켜가지고. 이런 걸 취급하는데 이거는 그래도 가격이 저렴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것도 가지고 와봤어요. 이거 가격이요. 중국에서도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업체 한군데서 이거를 그 가격에 사겠다는 거예요. 왜? 물어봤어요. 이걸 그 비싼 가격을 주고 왜 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업체 말로는 이거 사면 은 어차피 수위 센서도 오고 그리고 스위치도 있고 볼트 게이지도 있고 수온 센서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8채널 스위치 그리고 수위 스위 게이지 수위 센서 두개 볼티메터 수온센서 그런걸 달려면 결국은 가격이 30만원이 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거 바가지 를 쓰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거 사는게 작업이 편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이 가격이 이해는 안돼요 가격이 납득할 수가 없어 가지고 안하던 제품이야 요것도 만약에 댓글로 우리가 취급하고 싶어요 아니면 구해주세요. 그러면 은 이것도 취급합니다. 물론 댓글이 한 개도 안 달리면 잡동사이박스 여기 <웃음> 에 네. 적혀 어, 있는 캠핑카 업체명도 아 여기 캠핑카 업체명 적어줄 수 있어요. 원하시면 전화번호도 적어드릴 수 있고요. 이 안에서 그림은 커스터마이징이 됩니다. 물론 저는 그림을 잘못 그려가지고요. 그림 파일을 png로 보내주셔야 돼요. jpg로 보내면 아 이거 따는 게 힘들어요. <웃음> 그림 따는 거 힘드니까 흑백 PNG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받아가지고 코렐 드로우를 작업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몇개 다니? 몇개 다녀? 뭐 아, 저거 나 그래도 저거 작업하는데 한 2, 3 0분 걸리는데 한개 주문하시면 안 되죠. <웃음> 적어도 다섯 개 정도. 근데 이거 비싸가지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제품은 이건. 댓글이 있든 없든 무조건 다음주에 올라갑니다 제가 봤는데요 충격먹을만큼 좋았어요 천안에 계신 넥슨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런 제품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웃음> 예, 자 여러분들 그 캠핑카 외벽에 한전 220V 인입이라는 부품을 설치하시죠 외벽에 딱 전기 꼽으려고 딱 꼽으면 캠핑카에 220V가 공급이 돼요 그때 설치되는게 이거예요 아 이게 뭐냐 이런 걸딱꼽봐 너무 크죠 구멍도 네모나게 뚫어야 되고 그런데 렉스온이라는 업체에서 구해달래가지고 수입을 해달래가지고 수입을 한 외부 캠핑카 인입이라는 이게 정확히 뭐예요? 소켓? 220V 소켓이라고 해야 되나? 인입은 말이 안돼 아무리 생각해도 인입이 말이 안 되는 게 영어야 이는 입은 뭐야 한자야 뭐지? 이거는 구멍을 크게 뚫어야 되잖아요. 요거는 구멍이 대략 봤을 때 22mm 정도 뚫으면 19mm 넘어가요. 22mm 정도 뚫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에다가는 요걸 박는 거예요. 요걸 놀랍죠? 킥보드 충전구 같고요. 그런데 이거는 킥보드 충전구가 아니라 캠핑카 같은 데 다는 2이랑 소켓이 맞아요. 2 2 0 v 소켓이 맞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게 이 제품이 16에서 32A 두가지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25A 이상이야 요만한게 큰것보다 더 전류가 세네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쓰는 요 동그란게 있어요 동그란거는 16인데 그거보다 허용전류가 더 높아요 그럼 그 뻥이냐? 이 제품엔 대륙의 뻥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c 행인증에서부터 KC 인증 한 개만 빼고는, 아, 일본 인증도 없어요. 그, 미국 인증 받았어요. UL 인증. UL 인증 건가요? 있어요. 세계에서. UL 인증 제일 빡센 인증. 가장 빡세다는 UL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놀라워요. 여기다가, 220V 전기를, 전선을 연결하고, 딱. 그런 다음에,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쪽이다. 딱 꼽으면 돼요. 차에 그 22mm 홀 써가지고 구멍을 뚫으면 끝납니다. 설치가. 놀랍지 않나요? 와 이런걸 어떻게 찾았지? 저희 이거는 무조건 갑니다. 가격도 얘보다 저렴해요. <웃음> 더 좋고. 디자인도 이쁘잖아. 방수도 되고 그리고 UL 엔진도 있고 이거 너무 괜찮은 제품 같아요. 캠핑카 자작하시는 분들이 이거 구멍 뚫는건 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이거 달아봤자 그렇게 이쁘지도 않아요 이거는 아씨 범퍼에다 달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요거는 저희 다음주에 올라갑니다 진짜 최근에 찾은 상품 중에 가장 대박이에요 이런게 있다니 왜 우리는 그동안 큰 구멍을 뚫고 있었을까 그리고 요거는 이거는 샘플이라기 보다는, 켜볼까요? 제가 쓰는 장비입니다. 이걸 제가 요새, 그렇 나이도 많이 안 들었는데, 노안이 와가지고요. 기판에 생기, 기판에 있는 저항, 글씨를 못 읽어. 돋보기를 가지고 관심이 하는데, 아니면 막 핸드폰으로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사진을 확대해 봤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대 장만했습니다. 와우 선명합니다. 이거 어 전자 현미경은 아니고 전자 돋보기라고 해야 되나? 확대경 네. 대표님 피부도 올려봐 보세요. 피부요? 네. 피부 한번 올려줄까? 그럼 초점을 다시 맞춰야 되는데 우와 이거 뭐냐 이게 내 피부야? 네 <웃음> 이거 보면 용도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네. 기판보는 용도고요 기판보는 전자, 돋보기, 전자 확대경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불도 켜지고요. 그리고 스크린샷도 되고, 여 리모컨이에요. 요걸로 하면 스크린샷도 되고, 동영상도 찍을 수 있습니다. 여기, 뭐지, 메모리 카드도 넣을 수 있어. 충전식이에요. SD카드는 기본으로 제공되나요? 조그만 거 제공되는데, 용량 작아요. 에, 네. 하나 사이죠. 네. 네. 네. 그런 용도인데, 이거는, 제가 집에 가져가서 주말에 애랑 가지고 놀았는데 애도 좋아하더라고요 아. 기판만 보는게 아니라 그 어, 꽃잎도 보고 네. 벌레도 보고 죽은벌레 <웃음> 죽은벌레도 살아있는 벌레는 도망가니까 죽은벌레도 보고 그리고 천원짜리 보고 손에 잡히는거 다 저는 기판 해동용으로 장만을 했는데요 그 집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가지고 놀기에도 괜찮더라구요 네, 오늘은 요렇게 저희 잡동사니 박스에 있는 물건들을 꺼내 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뭐 이중에 관심있는 물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한달에 한번정도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잡동사니들을 소개해 주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쓸데없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지만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서요.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잡동사니 소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